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고음음음음음음음가음음음 어? 한번더에이 <웃음> 이 완전 찡겨가지고 애가 다 찌그러졌다 자, <오> <오> <웃음> <오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뭔가 내 겸은 손가락 다와줄게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선생님, 수리기사 불렀다면서요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빠가 너무 큰걸 갖고 왔네 <목소리> 수리기사 영 아, 사이네! 여기... 보내야겠습니다 역시.. 방구석에서 봐야 돼 한반도 척을 주 오! 나게 먹으시지? 엄마 아빠 한번더 먹어보자 <웃음> <웃음> 이제 먹을 마음이 없니? <웃음> <웃음> 왜지? 너잘 먹지 왜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겸이만 행복하면 됐다. 뭐? 아까 지나가던 게또누이였나 아니다, 짱거야먹다 신나. 응. 침만지고 있다 지금. 침 닦아주러 가야겠다. 10분 동안 게잡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뚱뚱뚱뚱 우리 나 t don't don't